아유 구내용 심해 진짜 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전번에 저쪽에서 봤던 애네 야는 갖고 다니면서 이제 숙고도 좀일데 이거 갖고 돼있지 않네 아까 먹어봐 가자 집에 가자 어이구 병원에서 오래 있었지? 또이 가자 이제 집에 집에 가자 에슨아 집에 왔지? 3개월 만에 병원에서 왔어요 구동 회색 치즈 얼른 먹어, 가자 옳지, 가서 드세요, 얼른 옳지 얼른 먹어 많이 먹어, 아가 또 엄마 없어도 잘 있어줘서 고마워서 얼른 먹어 뭐가 으르렁대, 요 놈들아. 어쭈! 고등! 고등! 왜 이게 욕심을 내지? 애들은 못 먹게 뛰는 애, 손으로. 희생아못 먹었어. 따로 줄게. 고등 먹고 절로 피하면. 닥시도야제가못 먹게. 해? 장님이 애들 영양제 얘네들 주라고 두각을 주시네요 초유는 내가 샀고 얘네들이 영양가가 없어서 섞어서 먹이려고 얼른 어 아가 새끼들 데리고. 그래, 먹여. 저기도 한 마리 있는데. 아가 내려오면 안 돼. 같이 먹어야지. 새끼들하고 같이, 같이 보살펴야지. 올론 와. 올라가. 하나 맞아, 내려와야지. 새끼 보살펴, 간다. 넘었나 보네. 저또 어린 게또 새끼를 낳았어. 어떻 좋아. 저거는 내가 가야 내려오나 보네. 끝자리는 얘 하나만 매기고 가야 되나 보네요. 비가 막 쏟아져서. 얘만 영속 기다리고 있네. 안드레 자리하고 얘만. 여기 지금 세, 세 마리만 못 주고 가네. 안드레 대빵 많이 먹어. 안드레 대빵이 아니라 대빵 검둥아. 더 먹고 가, 얼른. 비가 이렇게 쏟아져서, 이 야단 났다. 비는 쏟아지는데, 이, 이, 이, 이, 이 사람들 공사하고, 맨홀 뚜껑 열어놓고 간거 봐요, 이거. 이 애들 빠지면 죽겠네. 전 보고 와서 들지도 못하고 이거 어떡하지? 아 이거 애들 다 빠져 죽어 야 진짜 이거 미치겠네 진짜 이거 욕 나가네 욕나가 정 당직실에서 나온다네. 아 진짜 애들 빠질까봐 지키고 있네. 비 쫄딱 맞고. 무수관인데. 음, 무수관인데 사람이 없, 없잖아요. 공사를 하는 사람이 이렇게 놓고 가면 안 되지. 사람도 솔직히 술 먹은 사람들도 헛뛰면 빠지지. 그러니까 이건 지금 잘못된 거예요. 아니요, 이거 들어서 이렇게 조금만. 해. 아니 왜냐면 미유가 있으니까 들어왔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어, 이. 이걸 하는 사람들이 아닌데 네. 벌써 열어놨을 텐데 닫았다가 문제가 생기면은 그러니까 이거를 이게 닫는 게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어머니 밀면 되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근데 열어놓은 이유가 있을 텐데 이걸 닫았다가 예관리사무소거쪽에는 네, 판대기들 있던데 매일 보니까요 어 저게요? 애들, 매일 밥 주러 와요 이고양이니까 그냥 여기 사는 애들이죠 뭐 처음엔 누가 갖다 버리고 키우다가, 애기 때 키우다가 커지면 갖다가 이런데다 버리고, 그래서 차라리 아 키우는 사람이 많아야그러니까요 아예 그 자신 없으면? 저 꼭대기는 아주 수도 없어요, 갖다 버리는 게그 예. 속이상해야지에 <웃음> 예, 놀래지. 밥 먹으면 다들 가는데 이 아이만 이렇게 테이블에서 혼자 있네요. 자가이짜 가서 있어. 응? 나가 가서 있어 이제 그 테이블에 그아 있으면 위험해. 가서 숨어 있어야지. 손 타는 아이라 아주. 먹어 보자 똑뚝 얼른 먹어 똑똑이 며칠 만에 봤네 어디 있었어? 며칠 만에 밖에 똑똑 치즈 여가 여기서 요새 흩어지면 안 된다 고등, 수술하고 오자. 안 돼, 안 돼, 괜찮아, 괜찮아. 고등, 갔다 오자. 고등이 포획 성공이야 치즈, 치즈야, 갔다 오자. 치즈 포획 성공이야 가자 고등 고등아 가자 가자 가 가자 고등 치즈야 매일 엄마 얼굴 보여줘 알았지 여기에 있던 애들 수술 시켜 갖고 오는 거예요 중성화 수술 시켜 갖고 오는 거라고요. 새이못리게중성애수술해가고는거라고오이 아, 예, 자리에 있이자리이있요애등이 치즈! 고즈 치즈! 얼른 먹어, 고등. 치즈! 고즈 치즈! 거즈색이도 치즈 태풍 잘 피하고 있어. 겨울 건너가면 안 돼. 알았지? 겨울 건너가 있으면 안 돼, 구둥. 치즈. 수아냐. 덕스터. 맘만 먹어요. 후액 성공요. 전번에 도로에, 도로에서 서울 병원까지 가네. 그 형제 같대네네. 치즈. 이 앞놈이거든요. 성생활 잘해 아니야 수술 해가지고 오는거예요수술 해가지고 오는거라고 네, 쟤는 형제들 기다리고 있잖아 치즈 나가 가자 가자 가자 옳지 가자 친구들 만나 어이구 글로 건너가면 안돼 치즈 네 형제들 여있잖아 이리와 삼식가 너는 먹이도 안주는데 들어가서 철거닥 아이고 나얘 때문에 미치겠네 태우 블에구내역기 있는 앤데 새끼가 질까봐 그냥 포획했네요 삼재가 갔다 오자 삼재가 여기 봐봐 여기를 보세요 라고 가자. 삼세가 삼세 잠재, 괜찮아 괜찮아. 삼세가 새끼 나으면너 고생하잖아. 삼세 응, 치료 잘 받자. 주세요 밥 밥이랑 오늘 아무 것도 안 먹고 와가지고. 여, 이제 열어놔도 되잖아 잠그고